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 오늘 제첫 방송을 하러 가게 되는데 컨셉이 굉장히 음, 다이나믹합니다. 게임과 만화가 결합된 그런 오디오 쇼라고 하셔가지고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의 옷들을 아마 입어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복 스타일로 어, 첫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리허설 좀 제대로 하고 첫 방송이니까 열심히 잘해야죠 이제 네이버나우에 가고 있는데 호스트로 진행을 한다는 라 얘기를 사실 어딜 가서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아마 더 놀라셨던 것 같아요 러브분들도 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몸잘 챙겨라 건강 잘 챙겨라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올해는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따라락 이루어지니까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요. 어, <웃음> 이게 뭔가 싶은 마음입니다. 저한테도. 그래서 이제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 만큼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뭐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첫방 어,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로얄코믹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, 감사합니다 <웃음> 아. 향긋 오 그래 색깔이 비슷하네 또 맞춰서 사주신 거예요? <웃음> 감사합니다 첫방이라고 꽃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담겼. 네, 이번에 저와 로얄 코믹스를 함께 할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. 벌써부터 험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음, 과연 그 친구와 말이 통할지. 어. 진짜... <웃음> 똑똑하네 일단 유이스트 차이야 어우, 예쁘다 좋다. 어? 동료가, 동료가, 동료가 뭐야? 아, 잠시만,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? 이거 솔직히 하나맞춰도이는 이거 아니에요이 <웃음> 정도면? <웃음> 자나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이거 안 돼. 이거 안 이거 안 돼. 이안녕 동료들. <웃음> 뭐 <해야> 나이스얄코이스 <웃음> 리더 이이스트 j 이너 루알코믹스 동료가 되라 감사합니다 땡큐! <웃음> 아 빨간.. 아니 핑크머.. 핑크거북이 안주할까아전 어차피 그거 뜨는군요? 나중에 머리 다시 검색이 없을까? 어, 일단은 리허설 해봤는데 굉장히 게임들이 어렵네요? 생각보다 이게 선물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과연 선물을 많이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요? 이셔이셔이셔좀 아, 아, 아, 있다가도 많이 줄것 같으니까 이것만 먹자잉. 하이파이. 예스. 기분 좋아. 밖에 나와가지고. 저는 이제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 어떤 사람이 가로본능으로 케첩을 뿌립니까? 일로와 봐 일로와 봐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예. <웃음> 네, 오늘 이제 로얄코믹스 1화 끝이 났습니다. 어,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, 어, 러브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많은 하트로 채팅을 도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힘이 나면서 행복했었던, 로얄 코믹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가지 게임들 다양한 게임들을 했는데 굉장히 즐거웠고요 앞으로는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로얄 코믹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모두 잘자요 Goodbye.